계곡을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수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도 물이 졸졸 흐르고 있어서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은 산행을 계곡을 타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늘에서 자라는 그런 산나물이 많은 걸로 기대하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계곡에 아, 면쟁이 냉이를 찾으려고 계곡이 들어왔는데 아, 너무 계곡이 돌이 많고 해서 면쟁이 냉기는 안보이고 아 다래농쿨이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아 다래나무 천국입니다 다래나무가 이키큰 나무로 올라가서 타고 자라서 이렇게 나무가 그렇게 어, 위세를 떨치지 못하고 이렇게 어,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 다래나무가 단풍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자라는데 단풍나무가 맥을 못춥니다 햇빛을 못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달의 나무 천국이 된것 같습니다 달의 새순이 이 나물로 먹기 딱 좋을 만큼 자랐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한 2-3일 내로 이렇게 딱 먹기 좋을 만큼 자랐는데요 채취하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 여기는 어, 이렇게 어, 벌써 꽃봉오리도 그 맺혔습니다 아, 까채소염입니다 어, 여름이 되면 흰꽃이 피는데 어, 옛날에 이 줄기를 예, 꺾어서 어, 찔레처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는데요 나물로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데 요즘은 또 관상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하... 계곡이 너무 그늘이 져서 어, 산나물이 못 자라는 것 같습니다 어, 계곡 근처로 들어왔더니 이렇게 앵초하고 어, 이, 독초인 안진부채입니다 이게 안진부채 인데요 이게 잎이 커서 이렇게 나물처럼 보이는데 드시면 탈이 나는 독초입니다 안진부채 입니다 첫 남성이 예, 계곡 근처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잎이 아, 산삼잎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뿌리를 사약으로 썼다죠 어, 미나리냉이입니다. 어, 미나리냉이는 잎이 이렇게 미나리를 좀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면은 어, 냉이를 닮았는데요. 그래서 이름도 미나리냉이입니다. 마침 꽃을 피워서 눈에 잘 띄네요. 어, 여기는 좀 해가 조금 들어서 이렇게 미나리냉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 오가피 나무입니다. 오가피 나인데 아,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요정도 자랐을 때가 딱 먹기 좋습니다 근데 아, 이쪽으로 보니까 벌써 아, 누가 이렇게 채취를 한 모습이 보이고요 한발 늦었네요 아, 오가피 나무가 아주 이렇게 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무리를 지어서 자라네요 어, 족두리풀 인데요 이게 에, 나물처럼 보여서 이렇게 어, 유혹을 하는데 어, 드시면 은 어, 독이 있어서 탈이 나고요 어, 뿌리는 어, 세신이라고 하는데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근데 이거는 짐승이 뜯어 먹은지 사람이 뜯어 갔는지 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드시면 안됩니다 고추나무 꽃이 이제 피려고 아, 꽃봉리가 외쳤는데 일부는 좀 피기도 했네요 자, 고추나무입니다 너덜경이 나타납니다 아, 예, 해는 잘 드는데 아, 산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아, 너덜경이 끝없이 이어지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닥에는 이렇게 달의나무 덩쿨이 아, 어지럽게 널려 있고 이키큰 나무를 하나 이렇게 잡아 가지고 올라가 자르고 있는데 이 나무가 달의나무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햇빛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자람새가 거의 멈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수년이 지나면 고사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안타까운 생각도 드네요 아, 굵기가 제가 이렇게 한 손에 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엄청 굵습니다 이게 밑둥이 아닌데도 이렇게 굵습니다 아, 저 뿌리는 저 안쪽에 남는 숲속에 가려있네요 천녀치마가 아, 아, 자라고 있는데요 아, 아직은 좀 이렇게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옆에 거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 이거는 이 좀, 이 냉해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이 조금 바랜듯 하고요. 어, 그 바로 위에 또 이렇게, 어, 바디나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디나물은 여기 잎이 잎이 갈라지는 부분이 이렇게 자색을 띄는게 특징입니다. 이게 나물로 먹기도 하는데, 또 뿌리는 어, 한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개울로 내려왔는데요 어, 아마 멧돼지가 여기서 어, 목욕을 한것 같습니다 이 진흙에 이렇게 어, 목욕을 하면은 진드기 같은 것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어, 발자국을 보니까 금방 다녀간 흔적 같습니다 흙살이 두터워서 나무이 이렇게 흙이 좋습니다 흙이 좋아서 나물이 많을 줄 알고 이렇게 올라가 보는데 아, 가파르긴 엄청 가파르고 아, 산나물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해가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잘자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철죽이 아, 만개했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벌써 꽃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아, 지금. 많이 피었습니다 이게 대게한 4월에서 5월에 이렇게 피는데 여기는 한 해발 400m 정도 되는데 어,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꽃이 꽃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아마 이게 날씨 탓인가 이렇게 수정이 안 되고 이렇게 꽃 자체가 떨어진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단풍치입니다. 잎이 단풍나무 잎을 닮았다그래서 단풍치인데 어, 이거 나물로 먹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아직 어, 봄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요 아직 이제 겨우 새싹이 튼 것도 있습니다. 어, 단풍치는 개 줄기에 털이 맞는 게 특징입니다. 요 정도 자랐을 때가 먹기 딱 좋습니다. 어, 어수리 나물입니다. 어수리 나무가 나물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어, 둥근 것도 있고 잎이 가장자리가 깊게 갈라진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약게 갈라져서 좀 어, 다른 어수리 나물하고 는 조금 달라보입니다. 그리고 이 줄기는 이렇게 어, 자잘한 털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이 털이 많고 예, 잎이 이렇게 생긴 게어수리 어, 나무를 구분하는데 참 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나무가 곱게 자라지 못하고, 못하고 네, 꾸불꾸불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아, 숲속은 이렇게 경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